오, 마, 오, 고 오, 마, 오, 마, 오, 마, 오, 마, 오, 마, 오, 마, 오, 마, 오, 마, 오, 마, 오, 마, 오, 해 오, 이 오, 해 바라기 구름이 가리면 공 지는 내 어린 가슴 아리 신 아, 싫어 내맘 몰라 마법의, 마법의 카페트를 카페. 걷는 이 기분 내 손을 잡아줘 내 곁에 있어 준다면 그걸로 난 좋게요 난 항상 그대 바라보는 해바라기 고개를 돌리지 못해 나니면나니면안 되겠다는 그 말을 정말 믿어 다이아몬드 무슨 소용 있나요? 저 하늘 별처럼 잘라낼 수 없다면 날 그저 그렇다고 생각 말아요. 소중하게 해줘요 하시라 아, 내맘 몰라. 마법의 카페들을 걷는 이 기분 내 손을 잡아줘 내 곁에 있어준다면 그걸로 날좋게요나 항상 그대 바라보는 해바라기 고개를 돌리지 못해 나 아니면, 나 아니면, 안 되겠다는 그 말을 정말 믿어요. 나 아니면, 나 아니면, 안 되겠다는 그 말을 정말 믿어요.